열량은, 음, 온도가 서로 다른 어떤 무슨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에요, 오, 어떻게 이동할까요? 일단 단위가 있어요. 단위 아, 이거는 우리가 칼로리.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열량이랑 질량은 음, 비례해요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열은 식을 써보면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적으면 비열은 밑에서 템퍼처분의 열량 이렇게 되는데요. 비열이 특징이 있어요. 일단 물질마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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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 곱하기 질량이에요 비열은 그 물질이 1kg 있을 때 1도 올리는 서 필요한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질량만큼 곱해주면 그열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용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적어요. 그리고요, 열 용량이 비열보다 더 커요. 개념 비열보다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열용량에 의해서, 해륙품이 생기는데요. 여기 해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낮을 때, 그러니까, 좀, 해가 더, 해가 뜨니까요. 네. 해가 뜨니까, 이게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